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크로마틱 메이저 스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로마틱 반음 상행 반음 상행 반음 상행 이런식으로 어, 메이저 스케일이 이어지는데요. 어, 포지션은 일곱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어, 반키씩 같은 폼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반음 올려서 C샵 스케일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어, 또 포지션을 바꿔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가겠습니다. 이 폼을 그대로 반응을 올립니다. C샵이죠. 자이번엔 D샵을 폼을 바꿔서 이 폼으로 가겠습니다. D메이저. 반음 올려서 이 e 프렛 가겠습니다. 자 이제 폼을 바꿔서 이 메이저 스케일을 가겠습니다. 이 메이저. 갈까요? 자, 이번에는 F 스케일을 가겠습니다. F 스케일 우리 배운 거죠, 이거. 가겠습니다. 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가겠습니다. F# 자, 이번엔 또 폼을 바꿔서 E 폼으로 가겠습니다. 제2 e 포지션이 G 스케일 자이풍을 반음 올려서 그대로 G샵 A 프렛 스케일 가겠습니다 폼을 바꿔서 A스케일 E폼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게낫겠죠 그러면, 어, 이런 B m 으로 가겠습니다. B 메이저 자다 됐죠. 마지막 C 한번더 하겠습니다. C 메이저 자 그러면 은 연결해서 리듬과 함께 가볼까요? 2, 3, 4톤 바꿔서 한키올려요 돌려서.